9.1 레이드에선 지배의 홈이라는 세트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과거 티어세트나 격전의 아제로스, 3시즌 영궁에서의 해저장비, 이 두가지랑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세트효과를 통해서 레이드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토르가스트, 나락에서만 세트효과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레이드를 위한 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집의 홈이 작동하는 방어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방어구에 머리, 어깨, 가슴이 공통적으로 있고요. 방어구마다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판금은 손목, 손, 사슬은 허리와 발, 가죽은 손과 발, 천은 손목과 허리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방어구에 집의 홈이 어, 박혀있고, 여기에 원하는 조각을 넣어서 세트효과와 조각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어구들은 레이드에서만 얻을 수 있고 집에 홈이 있는 채로 드랍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필요한 조각들을 넣어서 효과를 발동시킬 수 있는데요. 보석들은 세종류가 있고 각각의 종류별로 세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총 9개인데요. 종류는 부정의 조각, 냉기의 조각, 혈기의 조각, 이렇게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석 각각의 고유 능력도 있지만 3개 이상을 동시 착용했을 때 세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세트 효과를 발휘를 위한 방어구와 3개의 같은 종류의 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옆에 코르시아의 뼈장장의 에어미르라는 NPC가 있는데요 이 NPC를 통해서 보면 어떤 보석이 있는지 볼수 있고 보석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먼저 NPC가 파는 템을 보면 포장된 영혼제. 이거는 어, 본캐가 가진 영혼제를 300개를 소모해서 부캐에게 250개를 보낼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영혼 불꽃글. 이거는 어, 지금 제 캐릭을 통해서 보면 제 캐릭이 이제 이게 지배의 홈방어구인데 여기에 부정의 조각 중 하나인 황폐한 디지의 조각을 넣은 거거든요. 이걸 그냥 뺄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방금 보여드린 이 끌을 통해서 어 잠시만요 이걸 큰 통해서 눌러주면 보석이 빠집니다 좀 이런 귀찮은 과정을 통해서 보석을 빼고 원하는 보석을 다시 넣을 수 있거든요 뭐 저는 이걸 쓰니까 다시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뭐 좀 아이템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라는 무서운 메시지가 뜨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서 다른 보석이 있는데 그 위에 다, 또 다른 보석을 덮어쓰면 파괴가 되, 되기 때문에 어,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이 영웅 불꽃 끌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NPC를 보면 밑에 죠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조각을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음산한 레브의 조각을 만약에 업그레이드하려면 이 레브의 조각, 제일 레이드에서 드랍된 제일 기본 조각에다가 저승불시 다섯 개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 기본 조각에 다섯 개를 쓰면 이 기본 조각 레브의 조각이 업그레이드된 음산한 레브의 조각을 얻는 거고요. 이렇게 3번 업그레이드 한게 있으면 또 여기다가 추가된 저승부시를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업그레이드를 하냐면 조각 자체의 능력도 강해지지만 세트효과를 발동할 때 3단계, 3단계, 2단계 이렇게 있으면 세트효과는 2단계 세트효과가 나와요 제일 그 같은 종류의 보석이 3개가 있더라도 그 중에 제일 낮은 등급의 보석으로 세트효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3단계 세트효과가 필요하면 최소한 모두 3단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 업그레이드 위해서 레이드에서 저승부씨를 파밍해야 합니다 어, 조각 내, 조각의 효과들을 보면 일단 냉기에는 치명타 및 극대효과를 발휘하면 6초 동안 주위 야군한 명이 피해를 흡수합니다 이런게 있고요 또 키르의 조각을 보면 5초마다 825만큼 최대 4125의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얻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아직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적을 공격하면 20초 동안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세트에 보면 어, 불길 제드의 조각, 능력 사용 시 부정의 오래를 부여하여 적에게서 생명력을 흡수하게 합니다. 이런 게 있고, 오스의 조각은 이동속도 증가, 그리고 디지의 조각은 어, 대상에게 입히는 피해가 몇 퍼센트만큼 증가하며 최대 3번 중첩됩니다.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기 조각을 보면 생기 흡수 증가 받는 치유와 생명 최대 생명력 증가 그리고 생명력 비율이 50% 이상 더 많으면 공격력이 증가 이런 게 있네요 레이드에서 발동하려면 일단 네임드가 50% 미만이 돼야 되고 내가 100% 뭐 네임드가 40%면 내가 90% 뭐이 정도는 돼야겠네요 아무튼 종류별로 공격력에 관한 거뭐 유틸에 관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음, 조각들이 아홉 가지가 있고요. 음, 이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저승부시. 이건 레이드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음, 아이 세트 효과는 발동 조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좀 보, 띄워드리면서 할게요. 그래서 좀 길다 보일라나? 일단 좀 조잡하네 요렇게 일단 부정 세트를 발동시키려면 지배호홈 아이템 중에 머리가 필수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3세트, 그 부정 3세트를 발동시키고 있는데, 여기 있죠. 머리, 그리고 어, 어깨, 그리고 발입니다. 어, 지금 어깨에 냉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이 끌로 빼주고, 뺀건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정 조각, 여기 있네요. 이 부정 조각을 넣어줍니다. 이건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머리, 머리가 머리 필수랬죠. 머리에 부정조각이 있고 어깨에도 부정조각이 있고 발에도 부정조각이 있죠. 그럼 이제 머리에 마우스를 오버해보면 밑에 효과가 있죠. 추가효과, 혼돈의 파멸 효과를 받으려면 부정조각 3개를 더 장착해야 합니다. 밑에 또 혼돈의 파멸이 당신에게 피해를 입은 적들에게서 영혼 파편을 뜯어내 당신의 주 능력치를 증가시키고 대상에게 암흑 피해를 입힙니다. 더 강력한 부정 조각을 장착하면 효과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일단 제가 메모장에 써놓은 것은 일정 확률로 30초 동안 주 능력치가 10 증가하고 이게 중첩돼서 최대 150까지 증가하고 150이 되는 15 중첩 순간에 주의 적에게 데미지를 주고 15초 동안 주 능력치가 300만큼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주 능력치가 제가 1500이라는 걸 감안하면 300이 늘어나면 이게 몇 프로야? 5분의 1이죠. 거의 20%나 세지는 거죠. 15초 동안.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 레이드에서도 이 부정 세트를 지금 가진 사람이 동파밍 비슷한 파밍 수준의 사람과 10%에서 20% 정도 데미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세트를 모으는 게 로그 찍기나 뭐 게임하기 매우 편합니다. 근데 이 효, 세트 효과는 아까 제가 여기서 에어미르한테서 세트를 업, 조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트 효과가 1, 1등급 세트부터 1등급 세트부터 점점 강해질수록 능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정 3세트인데 이게 다 3, 3세트에서 3단계를 업그레이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부정 3세트가 아니라 3등급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능력치가 700만큼 증가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방어구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조각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저승부시 파밍을 또 통해서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음, 메모에서 이거 지우고, 냉기 세트가 있죠. 이 냉기 세트는 어깨가 필수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치명타 및 극대화 효과를 발휘할 때마다 바람이 입힌 피의 6%를 축적한다. 그리고 1회당 최대 180만큼 축적할 수 있으며 20초마, 20초마다 바람을 방출해서 축적한 데미지를 상대방에게 입히고 자신은 그 데미지에 해당하는 방어막을 얻는다. 이렇게 써 있네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중첩이 어 20초마다 얻은 중첩을 발산해서 피해를 입히고 그만큼 난 보호막을 얻는다 이런 거죠. 지금 뭐 도적 같은 경우는 어이 냉기가 티어 세트라고 하는데요. 어 저는 일단 냉기를 다못 모아서 두 개밖에 없거든요. 방어군 있어요. 어깨도 있고 그. 머리와 발을 포함한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어, 방어구는 있는데 보석이 없어서 지금 실험은 못해봤는데 지금 도적들 게시판이나 글 보면은 이 냉기세트랑 늠름한 불안당이라는 암살 전설을 통해서 좀 시너지를 볼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직접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냉기는 이렇고요 마지막으로 혈기세트 혈기세트가 있는데 혈기세트는 어,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 피해 고리를 형성. 피해 고리는 3초마다 540의 암흑 피해를 입히고, 입힌 피해만큼 자신을 치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초과 치유가 되면 주위 아군의 생명력을, 생명력을 회복한다. 단한 번에 하나의 대상에게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 세트가 있는데 아마 직업이나 전문화에 따라서, 어, 이게 선택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키우시는 캐릭에 맞춰서 필요한 걸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뭐 조각의 내용이나 조각의 내용이나 세트 효과 그리고 뭐 방금 전에 에어미를 통해서 조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리고 조각 교체할 교체하는 방법 조각이 깨지지 않고 교체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밍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파밍 방법이 어 이렇게 있어요. 필요한 게 지금 저희가 조각, 홈 방어구, 저승부시 세 가지죠. 조각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네임드별로 기회가 한 번이 있어요. 공격대든 일반이든 영웅이든 신화든 1렘 대지 공포를 잡으면 거기서 이제 조각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못 얻는다. 그러면은 일반에서 잡아서 못 얻으면 영웅에서도 안 나오고 신화에서도 안 나옵니다. 난이도에 상관없이 어, 10개 네임드에 각각 한 번씩 총 10번의 조각 파밍 기회가 있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그리고 홈 방어구는 대신에 어, 네임드별로 아이템이 다 떨어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일반 영웅 공격대 신화 전부 다 가서 일단 방어구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뭐더 높은 그 등급, 뭐 일반 영웅 난이도에 어, 홈 방어가 다 있으면 굳이 일반에 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뭐 조각도 영웅에서 한바퀴 돌면은 어차피 일반가도 안주니까 영웅만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승부씨 저승부씨는 어 토르가스트랑 약간 파밍 방식 비슷한데 더, 더 높은 단수를 돌았으면은 높은 난이도를 돌면 낮은 난이도에서 안줘요 대신에 낮은 난이도부터 거꾸로 가게 되면은 난이도 하나 오를 때마다 뭐 매번 파밍이 가능하죠 근데 뭐 굳이 홈 방어구가 다 있어서 낮은 난이도를 갈 필요가 없으면 그냥 높은 난이도만 한 바퀴 돌면 조각이랑 홈 방어구랑 저승부시 파밍이 끝납니다. 뭐 일단 파밍 방법은 그렇습니다. 어 이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나? 어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정리하면 뭐 보시나? 홈 방어구가 있다. 이 조각이 있다.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저승 불씨가 있다. 그 다음에 얘네가 모이면 세트 효과가 발동된다. 이런 건데 뭐어뭐그 내용이 어렵진 않죠? 홈 방어구는 다섯 개씩 있고 조각은 세 종류 세 개씩해서 총9 개가 있고. 너무 건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저승부시 업그레이드를 위한 화폐이다. 이거고, 세트 효과 발동. 나락 레이드에서만 발동한다. 필수 방어구와 조각 3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습니다. 뭐다 말한 것 같은데 혹시 뭐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